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차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서를 써둘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초창기 2008년 무렵일 거예요 음. 제가 본격적으로 이걸 하기 전 홍보도 안 하고 그 전주 지역에서 음. 어 몇개 병원하고만 할 때, 음. 그때 하신 분인데 음. 그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할줄 모르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가서 했던 음, 음. 분이 건강보험공단인가 국민연금공단인가 그런 공무원인데 음. 정말 단하게 생겼다. 음. 코골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음. 그런 정말 곱상하고 참 말도 차분차분하게 하면서 음. 참그 이런 누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어.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코 음. 코리 소리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 없을 때인데 녹음을 해서 들려줬었어요 음. 전혀 얼굴하고 이 맞네. 소리하고 진짜 맞아요 외칭이 안 되는 어, 어마어마한 소리를 했는데 음. 근데 수면 검사를 했어요 그때 보호흡지수가 50몇이 나왔을 거에요. 시간당 50회 이상이면 엄청난데 더 시간 가고는 길어요. 시간이. 어이구 위험했겠다.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이제 직접 들었었는데 이제 음. 그 사연에서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직장여성입니다. 수면부호증이 나타난 것은 5년 전쯤인가 봅니다.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좀 피곤했나?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뀔수록 모호흡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더럽 겁이 났습니다. 대학병원, 내과병원, 한원 한병병원 좋다는 곳은 일일이 찾아가 상담하고 약을 복용해봤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더군요. 이유를 보르니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피웠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의 고운 모습만 기억하도록 살자. 결심하고 요소를 써서 근무하는 책상에 살짝 숨겨둘 수 있다 마음 아프다 오죽하면 이러셨겠어 자는 게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자는 게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안잘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 오늘은 별일 없기를 하고 자는 정말 아 자는 게 두렵다는 공포였네. 말이 네. 저는 이해는 안 됐지만 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공포.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 공포네요 공포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야 할 잠자는 시간을 매일 공포로 맞이하는 심정을 누가 할까요? 음. 차라리 잠을 안 자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동료들은 같이 잠을 안 자보니 알 수가 없죠. 그분이 참그 성실한데 깜빡깜빡 근무하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원들은 속도 모르고 또 뭐라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될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다가 작년 가을.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이걸 맞추게 되었어요 음. 신기하게도 바이오 땡땡을 한 뒤로는 수면무흡증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해 봤지만 한 번도 없었네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끝나고 저도 이제 편안한 숙면의 밤을 보냅니다 현재 무흡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구강령 기도 확장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음. 이게 여성들한테 되게 여성들은 특히 수술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들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음. 어, 조금만 해줘도 효과를 잘 봐요 음.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떡을 보내신 분입 아. 떡을 보내셨어요 음.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음.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돈은 병원에다 다 내고 음. 다뭐 했지만 음. 그거를 만든 분 음. 그리고 음. 개발한 음. 사람. 네, 고마워서. 아 이런 걸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음. 했던 분. 지금 두 번째 해갖고 지금 쓰고 계시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신주단지 모시세요. <웃음> 그러시겠네. 정말 애지중지 하시고 계신다고 음.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요기 그리고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